안녕하세요. 팟도사세 팔비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이어폰 두 개랑 MP3를 사봤는데요. 솔직히 솔직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MP3죠.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음감용으로 제가 쓰려고 MP3를 사봤는데요. 일단은 뭐 다른 거를 일단 서로는 서로는 넘겨두고 그냥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냥 바로 한번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백쇼의 어스 네 하이파이 레스 하이파이 하이파이 오디오를 지원한다는 백쇼의 어 백쇼의 이어폰 한번 사봤는데요. 일단 리거포스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난 제품을 보여드리는 게제목적이니까 다른 거는 뭐 남겨두고. 일단 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포장지가 너무 엄청나게 커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별로 없어셔서 제가 이걸 프리뷰를 보고 샀거든요 보고 샀는데 일단 뱁쇼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그 다음에 여기 열어보면 안에는 뱁쇼기에 땡큐 카드가 들어가있고 뱁쇼 콜라보레이션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어보면, 이렇게 뱁쇼에 이어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폰 자체는 평범한 편이에요. 이어폰, 이어폰 자체는 평범한, 평범한 인이어 이어폰이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뱁쇼 자체가, 회사가, 이것도 유명한, 어.. 유명한 뭐 어디 그 회사.. 어디 회사 그 제품인걸로 아는데 어디에 산지는 아직까지는 전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생긴걸로만 봐서는 생긴걸로만 봐서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 제가 산 슈어 이어폰이랑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슈어 이어폰이랑 매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역시 슈어 제품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좀 오래됐나봐요. 여기 고무가 약간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여기 약간 고무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 이거 인기가 없는 제품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아래 내용물로는, 여기 들어가보시면, 뱁쇼게 케이, 전문 케이스가 들어가 있구요. 여기 여러가지 이어팁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기, 폼 이어팁이 들어가 있구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뭐, 이어팁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어칩들이 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기 음, 요거는 A등급 뭐 이런거 등급 표시가 있구요 하이파이 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설명서는 필요 없죠 뭐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뱁시오 였습니다 여기 박스는 좀포장을 해서 넘겨두고 딴 것도 잠시 딴데 놔두고 그 다음 슈어 이어폰을 보도록 합시다 슈어 이어폰은 조금 유명한 회사죠 슈어 2로 제품인데 이 박스 뜯기가 왜 이렇게 떼어내 내가 못 뜯는 건가? 네뜯어보도록하죠 뜯어보면 일단 안에는 이렇게 오 후카 후카 세달이 안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쉬워 이런 식으로 어 이어폰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뜯는 게 조금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뭐 슈어 이어폰이 들어가 있고요 이어폰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있고 어 나와 여기에는 이어폰 본체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어폰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뭐 이어팁들이 이렇게 줄줄이 들어가있습니다 총 두쌍이 들어가 있네요 총 두쌍과 아 여기 이어폰 팁이 더들어가 있네 여기 들어가 더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총수 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 툴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뭐 별다른 특징이 없네요 여기 뭐 전문 케이스랑 안에 아, 네. 뭐 안에 뭐설명서인것 같은데 이건 뭐 필요 없죠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넣어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mp3 살펴보도록 하죠 mp3 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mp3를 빠르게 떠보도록 하죠 mp3는 뭐.. 아니 뭐.. 미개봉 실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네요 미개봉 실도 없고 그냥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포장지 뜯게 되어있네요 쿠팡에서 시킨건데 이거 왜이러나 미개봉 실도 없고.. 이렇게 뭐. 이게 썸물건도 아닌데, 미개봉 시대 없어서 조금 그렇네요. 중고인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게끔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뭐, 보면, 안에 본체가 하나 있는데, 본체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일단 본체를 꺼내서, 비빙에서 깎아서 그냥 보도록 하면, 일단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mp3 산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오디오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디오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응답용으로 샀는데 일단 굉장히 작습니다. 네, 굉장히 작고. 안에는 뭐 어, 설명서가 역시나 설명서랑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필요가 없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리뷰는 제가 추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외에 여러 가지뭐 설명을 리자면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장치가 되어 있네요 뭐 여러 가지 옷 여러 가지 뭐 일단은 뭐 그냥 뭐 오디오 뭐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넣어놨네요. 뭐그 외에는 그냥 별 특징이 없습니다 특징이 없으니까 뭐그다음 여기까지 파도사세 파이오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